합법적으로 문자를 마음껏 보내 판매할 수 있다면 대시 스팸법을 지키면서 마음껏 문자를 보내고 싶으세요. 대시 문자 발송 비용 영원으로 광고비를 절약하고 싶으세요. 대시 고객에게 안전하게 수신 동의를 받아내고 매출을 두배 올리고 싶으세요. 벌금이 무서워 손 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문자 솔루션 db 추출 프로그램도 스팸법을 어기면 무용지물 내 타킷 고객에서 수신동의를 받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자 마케팅의 3가지 위력 문자는 즉시성 1위, 열람률 1위, 클릭률에서 1위 그러나 문자 마케팅의 진입장벽 문자마케팅의 장벽은 바로 2017년 11월 개정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입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에서에는 법령 사업자가 보내는 정보성 정보도 광고에 해당합니다. 대응전략 위법을 합법적으로 준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고급 정보는 본 세미나 이후에 진행되는 올리원 문자 사용자 교육에서 공개하겠습니다이 방법은 오직 저만 알고 있는 핵심 노하우. 법령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응 전략 스팸법에 위반하지 않고 수신 동의를 받는 세 단계 알고리즘 개달